주식을 29,000원 천주 샀었는데 이틀 뒤부터 빠져서 25,000원 빠지고 잠시 멈칫하더니 20,000원으로 그러다가 16,000원 이렇게 하락해서 8,000원까지 빠졌던 기억이 있네요. 결론은 16,000원 정도에 손절매 했었는데 지금까지 만약 장기로 가져왔다면 엄청난 수익이었네요 과거이지만 지나고 나면 수익준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2천만원으로 1억 5천을 만들 때도 있었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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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핵폭탄 맞고 지금도 해롱해롱합니다. 다행히 오늘은 정신 차리고 예전 매매로 조금 수익 냈습니다. 이젠 다시는 절대로 미수, 욕심, 조급함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손실로 금전적인 손실은 봤지만 오히려 더 좋은 약이 됐습니다. 꼭 재기해서 성공하겠습니다. 이번 달 손실 중입니다. 어제 폭탄으로요. 이번 달은 기어코 보합으로만 만들면 성공입니다. 인생 관뚜껑 닫아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 때문에 와이프 애들 고생 엄청 시키고 있습니다 가장이라 말도 못하고 점점 작아져만 가네요 40대 중반의 아빠입니다 점점 목소리 힘도 없어집니다 애들 맛있는 거 하나, 좋은 거 하나 사주고 싶은 마음뿐이지만 흔한 제주도 구경 한번못 시켜줬습니다 꼭 성공해서 두 배, 세배 갚아주겠습니다